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창세기 21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안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14절에 보시면 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떡과 물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여기 물한 가죽 부대는 3갤론입니다 십오 리터 정도의 양이죠.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어, 이스마엘이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합니다.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했다. 이 방황은 목적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놓쳐버린 것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깊게 봐야 될게 그그 예, 그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예, 가게 했다라는 단어인데요 예, 샬라흐라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어, 이게 굉장히 그, 어, 그 강조 형태예요 어, 히브리 원어문법에 보면 피살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굉장히 강조문법인데 어, 이 단어가 쓰여지는 것은 예, 구약에서 노예를 풀어서 자유케 해줄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한번 노예를 풀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잡아들이면 안 되죠. 그러니까 반드시 노예를 자유케 할때 쓰는 단어고 어, 이혼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어, 예, 완전히 예, 갈라서는 그런 단어로 쓰는 단어가 이 샬라입니다. 그러니까 어, 아브라함이 예, 하갈과 이스마엘을 예, 완전히 그 마음에서 단절시키는 그런데 이 단절되는 이것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굉장히 그 비통함을 예, 가지고 오게 하는 거예요 광야로 어, 그 가서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하는 장면이죠 15절과 16절에 가보면 이 이 아브라함이 단절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쉽지 않은 것인지 보게 됩니다 15절 볼까요 어, 그3갤론 15리터의 물이 다 떨어졌어요 방황하는 사이에 그만 다 물을 먹고 말았죠 하갈이 이스마엘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앉아 바라보며 소리 내어 울었다 이 화살 한 바탕 거리는 약 300m 거리입니다.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라고 우리 번역이 돼 있는데 이 뜻은 이런 거예요. 어, 하갈이 그 목이 말라서 어, 너무나 그 물이 떨어진 다음에도 계속 방황을 하다가 이제는 아이가 어, 견디지 못하고 이제 그그 그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절망 속에서 어미의 마음에 이 자식이 차라리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이에요. 음, 너무나 고통스럽고, 이렇게 너무 막그 목이 말라서 음, 그 비참의 소리를 내는 이 아, 이스마일을 보면서 어미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어, 차라리 나도 죽고 제도저 고통에서 면해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차라리 이 고통을 빨리 면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에,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아픔이, 그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3 0 0 m 떨어진 곳에서 그 아이의 죽음을 쳐다보면서 어, 소리내어 우는 하갈의 장면이죠 여러분 에, 이것이 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 대한 아브라함의 행함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회계라 그럽니다 어, 자신이 저지른 죄악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이 회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말로만 하는 회개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고서는 회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은 반드시 그 회개 속에 책임을 감당해요 부흥시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부흥은 하나님께 대하여 인식이 들어왔던 자가 그 하나님에 대하여 그 감각이 아주 또렷하게 되살아나는 것을 부흥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간절하게 하나님께로 다시 불타오르는 것. 이게 부흥이죠. 한국에도 이런 부흥의 축복이 벌어졌었죠. 1907년에. 평양 대 부흥이라고. 근데 이 부흥의 시발점은 1903년 원산에서 여선 교사님들을 중심으로 한 성경 공부에서 시작됐어요. 근데 그때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로 우리 민족이 회개케 하여 주옵소서 회개에 대한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1907년도에 평양 장대연 교회에서 어. 말씀 사경회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한 15일에 걸쳐서 사경회였는데 어, 14일 날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길선주 장로님이 먼저 회계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전까지 잠잠하고 아무 일 없었던 가운데 이한 분의 회계가 도화선이 되기 시작했어요 뭘 회계했냐면 1 9 0 0 6년. 그러니까 1년 전에 자기 친구가 죽으면서 자기 집 가산을 잘 정리해서 내 식솔들 좀 보살펴달라고 라 부탁하고 죽었는데 그게 그때 돈 100불이었답니다. 지금은 큰 돈이죠. 그때 돈 100불이면. 그런데 이것을 길선주 장로님이 그냥 입마에 포켓 한 거예요. 횡령한 거죠. 그런데 그것을 600명. 정도가 모였던 자리에서 자신이 그것을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내놓고 회개를 시작을 했어요 예, 그러자 그 다음부터 계속 어떤 회개의 포문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냐면 청일전쟁 때그 어미가 자기 자식을 죽인 것 실제로 그리고 지금 와이프가 병들어가지고 어, 어, 힘들어하는데 그 와이프를 포금 그러니까 술을 많이 먹고 가서 구타한 거 그리고 한 장로님은 자기 집에 첩을 두고 있었던 것을 회개하고 또한 여성도는 성교사님의 돈 14전을 훔친 것을 자기가 회개하고 이 일이 시작되면서 전체 교회 안에 하나님 우리가 악간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어,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여기고 어, 내가 어, 내 생, 시간을 물질을 예, 또 나의 생명을 썼습니다 하고서 대대적인 회계의 역사가 벌어졌죠 회계 회개 기도와 회계는 다릅니다 이것부터 분명히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를 인정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어. 근데 이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한 거죠 회개란 다른 겁니다 어, 내 자신이 잘못해서 어, 만들어낸 그 결과물에 대해 그대로 방치해 두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회개예요 난 하나님께 회개했으니까 이제에 대해서는 자유의이 악에 대해서 나는 이미 해방되었어. 나는 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 음, 내가 어떠한 것도 불이 이렇게 불이 당하지 않아. 그건 회계가 아니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회계에 대해서 어, 이것이 회계라고 자기 스스로가 말하면서 회계가 뭔지를 모르고 갖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죄의 처리 방식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하여 참아 보실 수 없는 하나님이 그래 너의 죄를 내가 눈감아 준다, 용서한다. 그리고 우리를 그대로 받아 주실 수.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죄를 처리하셨나요? 하나님이 그 죄를 당해야 한 고통을 겪어야 하는 몸을 가지시고 오셔서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고통을 받아내시고 그리고서 그 죄에 대한 값을 처리하신 거죠 어, 죄의 값을 치르지 않고 우리의 죄를 사한 게 아닙니다 죄를 요구하는 그 정당한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마귀에게? 아니요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 자신의 거룩하신 온전하심 앞에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 안에서 가져야 되는 건 뭐냐면 십자가가 면제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면제부는 뭐예요? 아, 내가 죄 짓고 살면 이 십자가만 붙들고 있으면 무조건 해결돼. 또죄 져도 십자가만 내가 믿고 있으면 또 나는 이 죄에서 음, 괜찮아. 결코 십자가는 면제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서 악을 이기라라고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성도에게서의 십자가는 죄와 필기까지 싸울 수 있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살수 있게 만들어준 게 십자가예요. 다만 죄를 용서해주고 또 너가 어떻게 해도 너의 죄는 걱정하지 말아라가 십자가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을 우리 같이 한번 가보죠 7절입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6월 절 명절 끝날 끝에 그. 어, 이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는 여인을 잡습니다 여러분 이게 현장에서 가늠하는 것을 장면을 포착한다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알겠죠 성경 해석자들이 여기 남자가 가늠은 남자도 있어야 되는데 어, 없는 걸 보면서 이것은 완전히 세팅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여인을 잡아서 예수에게로 끌고 옵니다 어,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에, 가늠하다 잡힌 여자는 돌로 치라 죽이라 그랬는데 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예수에게 묻는 거죠 만약에 예수도 율법처럼 그래 음, 돌로 치라 그러면 이제까지 예수가 가르쳤던 사랑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이 아니야 음, 그냥 그 사랑해야지 용서해줘야지 그러면 에,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되는 거죠. 요런 상황을 만들고, 세팅을 만들고, 가지고 와서 여인을 끌고 와 예수님 앞에 묻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어른부터 시작하죠. 어른부터 죄가 더 많아요. 젊은이까지. 돌을 다, 들었던 돌을 놓고 물러나죠. 예수님과 여인 단둘만 남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어,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없느냐? 예,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끝인가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러시죠. 회개의 영이 임한 사람은요.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과거에 뿌렸던 죄악의 씨앗, 씨앗을 걷어들이고 거기에 생명의 씨앗을 다시 심는 작업을 해요 누가? 진실하게 회개의 영이 임한 사람 거짓 회개에 빠진 사람은요 입술로 죄에 대한 용서만 남발합니다. 그리고서는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그 죄에 계속 사로잡혀서 살아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셨고 나는 그 예수를 믿고 정제받지 않는다고 그리고 천국 간다고 그렇게 스스로가 스스로를 자인하고 삽니다. 거짓 회개에 빠진 사람이. 진실한 회계의 영이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레이기 6장을 가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잘못한 것에 대한 보상이, 변상이, 그냥 하나면 하나만 치르는 게 아니라 그곳에 5분의 1을 더하는 것을 보게 되죠 출협기 22장 가보세요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갚고 양한 마리에 양네 마리로 갚을지니라 어때요? 내가 한 마리 소한 마리 도둑질했는데 가서 어, 내가 잘못했습니다 어,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한 사람은 그 당사자 장본인한테 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소한 마리 끌고 가래요? 다섯 마리 끌고 가요. 양네 마리 끌고 가래요. 그러면 혹자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그건 구약이잖아요. 어, 구약이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럴까요? 우리 신약 누가 보음 19장 가볼까요? 8절입니다. 사케오가 서서 죽게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싸우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사케오가 어, 자신이 받은 구원이 에, 어떤 구원인지를 보여 내는 일에 있어서 예수를 만난 즉시 에,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자기가 토색한 것 남에게 훔친 것들이 에, 드러나는 그 모든 것들의 내갑절로 네 하겠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회계입니다 대가를 치르는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는데 회계는 바르게 성립되지 않아요 마태복음 3장에 가보면 요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계에 합당한 열매예요 그러니까 회계는 합당한 열매로 성립이 되는 겁니다 합당한 열매가 없는데 회계 성립되지 않아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냐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어, 이 바리세인들 에, 이들이 어, 자신들이 세례를 말하면서 거기에 따른 음, 그 합당한 열매 음, 어떤 삶이죠? 어, 에,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하여 어, 찾아가서 긍휼을 어, 베풀고 자비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없고, 어, 그죠? 그냥 말씀만 에, 얘기하고 너희들이 회개의 합당한 열매가 없는 것은 너희 회개한 거 아니다. 그러면서 도끼가 나무뿌리에 있듯이 너희의 이만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 머리 위에 지금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회개는요. 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와 사랑 앞에 에, 그 믿음 앞에 우리를 갖다 놓은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믿음이 없이 회개는 나타나지 않아요. 어,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참 믿음이면 그 믿음은 반드시 회개를 불러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 회개는 어떤 회개냐? 난 예수 믿어 십자가 믿어 그러니까 난다 용서받았어. 그리고 나는 또죄 저도 십자가 믿으면 또 용서돼라는 그 회개 아니라고요. 어떤 회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 십자가가 얼마나 하나님의 대가를 치룬 하나님 신이 피를 쏟아내서 나를 용서하시고 내 죄를 하나님이 눈감아 주시고 내 죄를 처리하신 것에 대하여 들어와진 믿음에서 나오는 회개예요 그러니까 그회개는 하나님 앞에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당연히. 그 잘못을 회개할 뿐만 아니라, 내가 뿌린 것을 거둬들이는 작업을 하는 회개라고요.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우리가 그 잘못을 했으면, 그 사람의 마음에 상함을 주었으면, 도둑질을 했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마음을 풀어주고 그리고 만약에 물질적인 것이면 물질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 이런 것안 하면서 어 하나님께 회개했으니까 어 됐다 어 다윗도 어 바세바와 우레아 어 그, 그 사건 이후에도 내가 여호와께만 범죄했다 그러니까 나는 사람에게는 간섭 없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책임 있는 행동이 나타나야 돼요. 어, 그 다윗이 그렇게 여호와께만 범죄했습니다라고 말하고 책임 없이 행동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어, 하나님이 해주는 그 모든 일에 대하여 책임 있는 일을 다 동반해요. 그 솔로몬 여디디아를 다시 왕으로 세우는 문제를 끝까지 책임있게 감당합니다 베드로와 가련유다의 차이점도 여기에서 나타나요 똑같이 예수를 팔아먹고 또는 부인하고 똑같은 모습인데 책임있는 모습이 다르죠 후회는 자기 스스로 목을 매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회개는 주를 위하여서 그 남은 시간을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르죠. 우리 영화 그 미량에서 나타난 게 그거잖아요. 그어 자기 아들을 학원 원장이 죽였잖아요. 그런데 너무 막그 힘들고 어려웠는데 교회 가서 이 엄마가 하, 그래 그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구나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그 은혜가 자꾸만 그 가서 원장을 이제 그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원장을 용서하려는 그런 마음을 자꾸 주시니까 그래 내가 가서 그 사람도 용서해야지 내가 이게 하나님 믿는 마음이지 하고서 그 용서의 마음을 가지려고 기도하고 어, 몇 달을 준비해 가지고. 준비하고 준비한 끝에 가서 그 접견실에서 그 원장을 만나잖아요. 근데 원장이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어, 그 내가 당신을 내 아들을 죽였지만 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서 당신을 정말 예,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아주 그참 평안한 아주 평안한 얼굴로 뛰면서 나는 하나님께 이미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난 당신에게 용서 받을 일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 그, 그, 그 엄마가 그냥 하나님께 대하여, 어, 뭐, 그, 원망의 화살을 돌리잖아요.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내 마음이 풀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도 아직 용서가 안 됐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 용서하고 다 끝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나 자녀나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자녀나 부모에게 용서를 구하는 게 옳은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한 이렇게 보상을 치르게 하는 것이 행위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의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실되게 회개한 사람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과거의 그 죄악에 대하여 빚진 자의 심정을 버리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의 빚 내가 어떠한 것으로 용서받았는지 자신이 지은 옛 과거에 대한 빚진 자의 마음을 붙들고 있습니다 참되게 회개하는 사람 그러면서 그 일을 회복시키는 삶을 살아가요 이게 참되게 회개한 자의 모습이에요 말로만 나 하나님 앞에 그거 잘못했습니다 인정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이리저리 해서 손 쓰셔서 해결해 줄 거다 아니요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세요. 이를 회복하는 일에 나의 손발과 나의 진심의 눈물과 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나의 과거의 죄악들을 청산시킨다고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통하여 드러내는 영광을 이루신다고요 오늘 본문 창세기 21장 14절로 16절을 보시면 우리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떡과 물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줍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가게 해요 그런데 가게 하는 건 단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광야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가 얼마나 무서운지 더군다나 여기 브레세바 광야거든요 얼마나 여기시 척박한 곳이 아주 척박한 이곳에 이들을 물란가족부대로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 거다? 그건요 정말 끌어내는 거예요. 이혼하는 거예요. 다시 이 노예를 풀어주고 다시 잡아들이려는 게 아니에요. 단호하게 보내는 겁니다. 가게 하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헤맵니다. 그리고서는 가족부대의 물이 그 떨어져요. 죽음의 아사 직전에 이르릅니다. 더군다나 여기서 이스마엘은 점점 죽어가고 있어요. 그 고통. 이 상황을, 아브라함은 이 상황에 대하여서 자신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내가, 내가 인간적으로, 내가 타협하고 내가 만들어낸 이스마엘에 대하여 얼마나 소중합니까 장자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마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토를 달수 있잖아요. 하나님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습니까? 이 광야 가면 죽어요 하나님. 물한 가죽 부대 이거 삼 개월 곧 떨어져요. 어 이거 이거 이거 사람 좀 이렇게 더 붙여서 어떻게 이 이래야 되지 않아요? 여러 가지로 이 상황에 대하여 아브라함은 변명할 수 있지만 책임을 지는 것 하나님께 자신이 어떠한 죄를 졌는지예 하나님께 회개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으로 열매를 맺어야죠 이게 회개가 성립되는 합당함입니다 아브라함의 회개를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은 회개가 얼마나 어려운 건지 보셔야 돼요. 회개가 너무도 쉬우니까 죄도 너무 쉽죠? 짓는 게. 죄 짓는 게 쉬워요. 왜? 이 죄에 대한 용서와 사함인 회개가 너무나 쉬우니까. 회개가 쉬운 게 아닙니다. 내가 회개를 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의 순종함에 있어서 구약과 신약이 물질이면 다섯 배 그리고 이 일에 대하여 죽음까지 내가 바라봐야 되는 이 단호함이 요구되는 거예요 이러지 않는 거죠 기독교가 왜 세상 사람들 기독교 윤리가 이렇게 땅바닥에 떨어지고 왜 손가락질을 받죠 세상 사람들은요 양심에 의해서 적어도 양심에 따라서 그들은 고통을 겪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복음을 안다는 사람은 양심에 화살이 맞았는지 양심에 화인이 맞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나 십자가로 용서해 줬습니다로 너무나 씩씩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뻔뻔하게 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때 정말 재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회계는 과연 어떠한 회계였는지 돌아보십시오. 눈물, 후회, 뉘우침, 반성. 여러분 내 죄의 결과를 이렇게 보면서 얼마든지 눈물 흘리고 속상하고 마음 아파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회계 아닙니다. 마음 아프세요? 속상하세요?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드세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멈추셔야죠. 여러분의 정과 욕심과 탐심에 대해서 더 이상 그 생각과 계획을 하렸던 것에서 멈추셔야죠. 그리고 돌아서셔야죠. 돌아서셔야죠. 그리고 돌아선 방향으로 발걸음을 떼야죠. 이게 회개입니다 살아내셔야죠.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주신 믿음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흑이냐 백이냐를 갈라쓰게 해요. 이게 믿음이 가져오는 고 행함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 주셨노라. 나는 천국 가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 얻는 믿음 있다. 그 믿음이 틀림없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인지 어떻게 알수 있다, 있다고요? 회색지대에 머무르고 있으면 여러분은 그 믿음은 여러분이 만들어낸 믿음이에요. 착각하고 있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반드시 나로 하여금 이전에 잘못된 옛 과거의 삶에서 멈추고 돌아서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으로 순종하여 걸음을 뗍니다. 그것이 내가 이해가 안 되고 그것이 광야고 그것이 죽음의 상황으로 나를 몰고 가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회개인 거예요. 고린도우서 7장을 가보세요. 하나님 말씀 고린도우서 7장입니다. 8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로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보냈죠. 고린도 교회에. 어, 근데 그 고린도 교회에 보낼 때 고린도 전서 5장이나 6장에 가보면 고린도 교회가 어, 거룩한 성도고. 거룩한 교회인데 교회 안에 너무나 음란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방치해 두고 있는, 개모와 계속 동침하고 있는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성경 해석자들은 개모와 동침하는 문제를 그 육장과 연결해서 이렇게 탐욕, 돈과 연결해서 그 상속을 더 얻고자 했던 당시 고린도 그때 당시의 문화적 배경이라고도 설명하고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음란과 탐욕과 그리고 그 안에서의 에, 교회 안에서의 어떤 다툼을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는 이런 문제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마음에 울분이 치밀었어요 그리고 막 화가 났습니다 거짓 교사들에게 막이 고린도 교회가 휘물려 쳐서 복음의 색깔이 막 바뀌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바울이 어찌 이럴 수 있느냐? 어? 어찌 이럴 수 있느냐? 그뭐 어, 나는 뿌리고 아블로는 뭐물 주고 그랬지만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너희 안에 왜 자꾸만 그 사람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느냐. 나도 바울도 너희가 붙잡고 있는 그 어떤 거짓 교사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인데 너희 어떻게 이렇게 돼버렸느냐. 왜 거룩한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느냐라고 너무너무 막 화가 나고 속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AD 56년경에 디도를 통해서 편지를 하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가 사실 지금 분실돼가지고 우리에겐 지금은 없어요. 그런데 그 편지는 바울이 아주 보니까 심각하게 그냥 화를 냈던 편지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8절이 그거거든요.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분실된 그 편지인데요. 편지를 보내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은 한 것을 후회했대요. 그러니까 바울이 심한 말을 한 거죠. 이 편지 받아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예, 교회 떠나가겠다. 정말 다 이제 이런 교회라면 싫다 하고 다 도망가겠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후회할 정도로 걱정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암은 그 편지로 너희가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압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편지를 듣고 나중에 기도를 통해서 소식이 다시 돌아왔는데 교회가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은 거예요. 정말 그런 그 계모와 동침했던 이들을 내쫓고 교회 안에서 거짓 교사 안에서 그 거짓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다 권면하고 징계하고 교회가 건강하고 바르게 쓴 거예요. 어디가 고린도 교회가. 그그 얘기예요. 그래서 구절 보세요.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그러니까 어그 근심하게 했죠. 그런데 그때는 그때는 막그 후회됐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래요. 보세요, 도리어 너희가 그 나의 이 심각한 격정의 울분의 편지를 벗고 근심함으로 너희가 회개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회개의 이은 까닭이라. 그리고 그게 기쁘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이 이 정말 도가 지나쳤나? 내가 너무 심하게 말한 거 아닌가?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근심이었다는 거예요. 그 죄를 지적받으면서 이것이 오히려 아,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그 마음이 가게 되는 근심과 걱정이 되었던 그 근심이었대요. 그런데 그 근심이 뭐냐. 10절에 보세요.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후회가 아니라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계를 이루는 것이래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계.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이미 하나님이 고린도에서 1장 2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요? 거룩한 성도요? 라고 이미 선포되어진 겁니다. 이미 거룩을 성취해가는 게 성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는 거룩한 교회라고 구원받은 교회예요. 구원이 이미 주어졌어요. 그런데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계래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계. 이게 뭘,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받은 구원이 어떠한 구원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 구원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틀림없는 구원인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구나 이게. 회개는 믿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떨어진 회개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후회예요. 뉘우침이에요. 반성이에요. 회개는 믿음이 가져오는 결과예요. 믿음 없이는 회개가 벌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다. 구원을 가지고 온 믿음이다. 그렇다면 그 회개는 우리로 하여 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라고요. 어떤 회계?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거죠 죄를 잘라내는 겁니다 단호하게 돌아 쓰는 겁니다 여기 회계라는 단어 계속 지금 사용되는 이 회계가 메타노이아예요 메타노이아 어디어디를 향하여 돌아서서 가다예요 전인격적인 전인적인 변화를 설명하는 게 이게 메타노이아예요 지정의가 함께 이루어져서 나타나는 전환적인 변화, 깨달았어요. 아, 이, 이, 이거 죄구나. 그리고 이 죄를 내 안에 깊이 공감했어요. 받아들여서 내 감정이 멈추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의지예요. 그 행함이 돌아서서 내가 가던 길을 돌아서서 하나님이 원래 가라고 했던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걸음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겁니다. 이게 메타노이아예요. 회개는 회개 기도와 같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함 그건 회개 기도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라면 그에 따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회개예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노라. 너희 죄 없다. 예, 그건 용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실제 우리 죄를 어떻게 사하셨어요? 어떻게 용서하셨어요? 십자가로 찾아오셔서 대가를 치르시죠. 대가 지불 방식을 누가 감당하죠? 믿음이 들어온 자가 감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회개가 그냥 너무 쉬워. 죄 짓는 것도 쉬워. 어? 그러면서 말로만 회개하고 있어. 그러면서도 자기는 천국 간대 이 회개는 구원 얻는 믿음과 연결되지 않아요 회개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줄 알기 때문에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성도 안에서 벌어지는 성화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칼비는 성화를요 이 회개와 별도로 놓지 않아요 중생과 회계와 성화를 하나로 묶어 놓습니다. 중생이 있는 자는 반드시 그 안에서 회심이 벌어지면서 성화가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같은 세트지 별개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내 회계가 율법적 회계인지, 복음적 회계인지, 이 본문이 그걸 그 다음에 잘 설명해 줘요. 11절에 가보면, 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계 이것이 에, 사,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된 회계가 어떤 것인지 11절 보세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이 근심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계죠.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해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근심 구원에 이르게 한 회개는 너희로, 너희로 하여금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내 마음에 심령이 살아나서 하나님 그렇군요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군요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의 심령이 막그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로 하건 얼마나 별론하게 하는가 하나님 제가 그 일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는 게그 일에 대하여 이러이러 이렇게 한 상황에서 제가 이러이러한 생각을 가졌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죄를 좋아한 겁니다. 제가 이것을 인정합니다. 제가 이 죄를 버릴 마음이 없어놓고서도 그리고 괜히 회개한다고 제가 그런 겁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변호와 변론하는 거죠. 죄를 놓고 싶지 않아요. 그 이것에 대해서 짓고 싶은 마음을 버리고 싶지 않아요. 이 마음을 솔직하게 내놓는 겁니다. 그리고 와, 분하게 하는 거죠. 자신을 이렇게 몰고 가는 이 마귀에 대하여 거짓적인 생각에 대하여 얼마나 나를 분하게 하며 얼마나 나로 하여금 두렵게 하며 얼마나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벌하게 하며 심각함을 갖는 거죠 여러분 복음적 회계는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들어온 것에 대하여 그것에 대하여 간절함과 그것에 대하여 진실함으로 나타나는 회계입니다 율법적 회계는 율법적 회계는요 자신의 죄만 처리되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음, 그 회계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얻은자가 소원을 갖고 행하게 되는 게 회계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을 자기 백성 예정된 자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을 심어 놓으셔요 그 믿음 예정된 자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 가졌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행함이 그게 회계라고요 그런데 이 행함은 성경이 말하는 이 행함은요 내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내 본질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것은 행함이에요 회계죠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행함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래 뭐야 착하게 살라는 얘기야 어, 그 죄, 죄 짓지 말라는 거야 성경이 말하는 행함은 충성이든 사랑이든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을 말해요 그 사람의 본질을 보여 내주는 그림이에요 내가 어디에 속했는가 내가 생명에 속했으면 생명이 쏟아져 나오는 그림이 그려질 것이고 내가 사망에 속했으면 사망에 속한 그림이 그려지겠죠 사케오가 오늘 내 집에 구원이 임했다 그러면서 예수,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누가 오면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사개오는 잃어버린 자였어요. 잃어버린 자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나타나는 반응, 본질이 뭐예요? 내 재산의 절반을 내가 네 배로 토색한 것을 갚겠습니다. 라고 회계에 합당한 열매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성도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때 정말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고 자립니다.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로 살아가도록 시간을 주신 나로 하여금 왜 50이 넘게 했지? 나로 왜 70을 살게 하지? 나로 왜 지금도 살, 살도록 살려놓고 있지?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믿음이 성숙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회개의 시간을 가져요. 뭘 회개하죠? 네. 과거에 내가 뿌렸던 나의 인본주의, 나의 인간주의, 나의 나 중심 본위주의 이로 인하여 내가 내 이름만 아끼고 나만 두었던 것에 대하여서 회개하면서 그 씨었던 뿌렸던 죄악의 씨앗을 거두면서 여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호와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을 심는 작업을 해나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죽기 전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시간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서 벌어져 가는 일이 이 싸움이라고요. 성도의 이 땅에서의 남은 인생 하나님이 왜 살게 하셨는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은 뭘까? 우리가 막저 오지에 가서 선교하고 그리고 이 땅에 푸른 계절이 오게 하자 막 가서 막 전도하고 네. 여러분 귀한 겁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 안에 1차적이고 본질적으로 벌어지는 게 내가 하나님의 예정된 자녀 하나님이 믿음을 심겨놓은 자라는 내 본질을 드러내는 회계의 작업이 있어야 돼요. 그 회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쉽지 않은 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으로 자라나가는 싸움입니다. 여러분이 지어온 죄에 대하여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갖는 것이 옳으신가요? 어떤 태도를 가지셔야 할까요. 정제받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제하지 않으니까. 예수를 믿으면 결코 정제함이 없다고 하니까. 아니요.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라는 말씀까지 들으셔야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책임 있는 성도의 삶을 사십시오. 이 땅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만으로 그냥 무책임하게 무분별하게 살아도 천국은 갈수 있다, 천국은 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아니 어느 어느 목사가 그렇게 말하던데요. 그 목사 붙잡고 구원받는 거 아니라 성경 붙잡고 구원받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구원방식, 죄처리방식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임을 보이면서 사는 것이 복음의 삶이고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회계에 합당한 열매로 맺어지는 것으로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고 그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이고 이것이 하늘의 복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죄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생각해왔던 것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쉽게 처리되는 문제가 아니었구나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그동안 내가 과거에 했던 것 지나간 건데 뭐 아니요 세상 사람은 양심에만 걸릴 뿐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깊은 믿음 안에 걸려 있습니다. 믿음이 바른 것이라면 우리의 회계 속에서도 과거의 죄악들을 청산할 뿐만 아니라 새롭게 그곳에 복음을 심는 그 작업까지 하는 그런 성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고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질을 보여 내는 믿음의 신앙생활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 우리로 하여금 나타나게 하시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병원 중에 있는 우리 김종문 성도님 붙잡아 주시고 주여 이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기를 소원하고 있사오니 주여 이 아들에게 이 남은 시간들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뜻을 감당해내는 귀한 집사의 삶을 살수 있도록 은혜 은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회복시켜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행하고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인생이 되도록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